탄수화물 대사입니다. 이제 내용이 어려우십니다. 노트 필기하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1번 해당과정 해당과정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당신생경로 다시 말해서 포도당이 없을 때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포도당 만들 수 있는 재료 다 썼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포도당 못 만들어 그럼 다른 에너지원 케톤체 들어보셨죠? 자 그것이 이제 비상식량이 되도록 공급이 될 거예요. 특히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서는 세포 조직이 어디냐? 뇌, 뇌세포, 신경, 뇌신경, 그 다음 적혈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포도당이. 그 다음, 다른 단당류, 그러니까 포도당 2배의 단당류들은 어떻게 대사될까? 그 다음, 몸속에 우리가 글라이코겐으로 탄수화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간에, 근육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간에 있는 것은 저장된 글라이코겐는글라이코겐는 포도당을 만들어서 포도당을 만드는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육 속에 있는 글라이코겐는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다른 조직에 필요한 적혈구나 뇌세포에 공급할 수가 없어요. 왜? 왜 안될까? 원인이 뭘까? 그 다음 5탄당 인상 경로를 통해서 대, 대표적인 5탄당의 리보스 혹은 디옥시 리보스 RNA, DNA, 핵산 구성성분 당을 만듭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이번 장에서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단계가 자, 해당 과정 그러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것이 자, 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큰 그림은 자. 그림 7의 1에 나와 있는 자, 이 탄수화물 대사 주요 경로 이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글루코스 보입니까? 포도당입니다. 자, 이 포도당이 포도당이 이 5탄당 리보스 이와 같은 5탄당을 만드는 원료 물질도 원료 물질이 되고요. 그다음 포도당을 몸에 우리가 많은 양은 아니에요. 일정량 저장할 수가 있어요. 글라이코겐을 합성을 해서 글라이코겐으로 저장했다가 필요시 글라이코겐을 분해시켜서 포도당 글루코즈를 얻습니다. 자 이제 이 글루코즈가 어떻게 대사되는지를 아래쪽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자,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보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피루보산 들어보셨습니다. 피루보산이 어떻게, 어떤 물질인지 구조식을 가지고 피루보산을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과정이 해당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 그런데 여기에 그냥 반응, 화살표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자, 이 과정이 10단계, 10단계를 열 거쳐서 피로보산이 만들어집니다. 10단계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10단계 중에 우리가 각 단계를 다 기억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데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몇, 몇 단계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 피루부산이 아세칠코에이가 아세칠코에이로 변환되고 나서 이제 TCA 사이클, 구연산 회로라는 회로를 돕니다. 여기에서 ATP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ATP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보세요. 뭔가 아미노산 하고도 지금 연결이 되어있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구연산 회로가요. 자, 지방산이 아세칠코에이로 그 다음에 아세칠코에이가 구연산 회로로 들어오고 아미노산도 구연산 회로로 들어오고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공통회로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만들어야 되는데 단백질 만들어야 되는데 단백질 무엇으로 만듭니까? 아미노산이 있어요. 단백질 만들 거 아니요. 맞죠? 그럼 그 아미노산이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필수 아미노산. 지방도 필수 지방산 있죠. 그거 필수 이외에는, 필수 이외에는 우리 몸에서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 때그 만드는 그 중간 대사 산물들을 이용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요, 그냥 포도당에만 관계되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조금 곤란해요. 자그 다음 여기에 해당 과정이 왜 중요하냐 내용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해당 과정은 가장 오래된 대사 경로로서 뭐가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자 상태에서 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존재하기 전부터 작동되었다 자 해당 과정은 모든 조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가 필요하다 그러는 것은 어느 어디에서 필요할까? 자 뒤쪽에 나올 거예요. 이 글루코즈가 피루브산까지 가는 2 단계선 산소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 나옵니다 여기. 자 해당 과정은 에너지뿐 아니라 다른 대사 경로에서 필요한 중간 대사물을 생성하여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정, 구연산 회로에만 중간 대사 산물 로 작용되는 게 아니고 이 해당 과정 이 과정에서도 다른 대사 경로에서 필요한 중간 대사물을 생성해서 공급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지금 나오는 것이 자 여기에 호기적 해당 과정 혐기적 해당 과정 그 다음 알코올 발효 알코올 발효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걸 여기서 이해를 하고 갈게요. 어디에? 자, 이 그림 7-2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림 7-2에 보시면은, 글루코즈가, 자, 피루브산까지 나오는, 피루브산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해당 과정 그랬어요. 맞죠? 자, 해당 과정인데 이 피루브산이 피루브산이 어디로? 자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아닙니다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아니에요. 자 글루코즈가 피루브산까지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진행되냐 하면 세포질에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세포질에서 피루브산이 만들어지고 이 피루브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진행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피루브산이 세포질에서 저산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다음. 저산 아니고 알콜 발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피루브산이 자 저산으로 만들어지는 자이 과정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그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니까 근육통이 일어나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육통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피루브산이 저산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근육통이 저산에 의해서 근육통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요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피루브산이 저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단계이다면은 근육통을 느낍니다. 자 여기에서 피루브산까지 만들어지고 저산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NADH가 나오고 ATP도 나옵니다. 자 ATP 2몰이 생성됩니다. 실제로는 4몰이 생성되고요, 2몰이 소비되고 남았는 2몰 ATP가 되고요, 2몰 NADH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NADH가 피루브산이 저산으로 바뀌어 버릴 때, 전환될 때는 NADH가 소비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요. 이몰 ATP 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피루부산이 저산까지 만들어졌다. 근육통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몸에서 사람의 체내에서는 일어나는 자, 현상입니다. 그 다음 사람 체내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효모 알콜 발효 혹은 저산 발효 우리 이용 많이 하죠 자, 알콜 발효일 때는 바로 이 피루브산이 저산이 아니고 에탄올로 에탄올로 만드는데 만들어져 버립니다. 여기에는 지금 산소가 다 필요한 거 아니죠? 그렇죠. 자, 산소가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산소 필요한 것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제. 일어났을 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자, 어찌됐든지, 자, 자, 혐기적 해당 과정은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세포의 경우와 산소 공급이 불충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구연산 회로 효소가 활성화되기 전, 그러니까 예로서 운동 개시 뭐 직후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가 피로보산을 저산으로 환원시킨 데 사용된다. 이걸 혐기적 해당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이름을 이제 그러면 호기적 해당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세포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은 피루브산이다. 이 경우에 자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는 미토콘드리아에서 NAD+로 재산화되는데 이때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호기적 해당 과정이라고 불린다. 그림 7의 2.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여러분 혼동되기 딱 좋게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우선 호기적 해당 과정이라는 것은요. 어찌 됐든지 이 피루브산이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자 들어오지 못한 과정에서는 산소가 관여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뒤쪽의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알코올 발효는 사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에서 이와 같이 피로부산이 에탄올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몸속에 어? 계속 술 취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 자 어디에 효모나 일부 박테리아에서는 이와 같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납니다. 해당 과정의 결과로 생긴 피루부산에 알코올 발효가 일어납니다. 뭐 포도, 보리, 밀 글루코스가 포도주, 맥주, 빵에 알코올로 발효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알코올 발효 설명이 알코올 발효 어떻게 진행되느냐 피루부산이 에탄올 알코올 발효가 됩니다. 그다음 자, 이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유입될 때 어떠한 형태로 유입될까? 자, 이게 세포 속으로 유입이 잘안 되고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너무 많다. 결국 그게 뭡니까? 당뇨병이잖아 당뇨병이에요 그럼 지금 자 포도당이 세포 내로 어떻게 해서 들어올까 들어오는 그 메커니즘이 지금 설명하려고 는첫 번째 촉진확산입니다 촉진확산 확산이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촉진확산이다 그냥 단순 확산과 촉진확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해됩니까? 네. 자, 봅시다. 단순 확산은 그냥 농도 차이에 의해서만 확산되는 겁니다.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물이, 물의 액티비티가 높은 데서 액티비티가 낮은 대로. 모든 것이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촉진이 붙었어요. 도와주는 어떤 스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송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조직에 따라 글루코스 수송체가 존재합니다. 글루코스 트랜스포트 해서 GLUT GLU 글루코스 약자고 T는 트랜스포트입니다. 글루코스 수송체가 14종류가 GLUT1에서 14까지 열네 종류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요. 자, 이 수송체를 도움을 받아서 촉진 확산으로 세포 내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능동수송. 능동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능동액 했잖아.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능동수송이고, 에너지가 필요 없이 아까 촉진 확산이든지, 뭐 일반 단순 확산이든지, 뭐 이렇게 오는 것은 수동수송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능동수송으로, 자, 능동수송으로 세포 내로 입됩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까? 여기에 설명이 잘돼 있어요. 보세요.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글루코스가 이동되는 능동 수송 에너지 필요하잖아요. 소장에서 흡수나 신장의 요 생성 중에 재흡수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능동 수송으로 글루코스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이 능동 수송으로 들어올 때 어떤 능동 수송 메커니즘으로 들어오느냐 여기 에 보이는. 자, 글루코즈가 소듐 소듐 세포 안쪽이 여기가 세포 내액이고 바깥쪽이 세포 외액입니다 자 소듐이 들어왔는 세포 내액의 소듐을 바깥으로 세포 내에 소듐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안되잖아 뭐로 소듐 포타슘 펌프로 소듐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포타시움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소디움이 세포 내로 들어올 때포도당과 함께 동반 수송으로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소디움, 포타시 펌프에 의해서 2차 능동 수송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사람이 소금 성분을 적정량은 먹어줘야 됩니다. 당연하죠? 바로 이 글루코스 2차 능동수송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와서 이제 시작합니다. 해당 과정 시작을 할 거예요. 자, 해당 과정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보세요. 글루코즈가 피루브산. 글루코즈가 탄소 6개짜리입니다. 6탄당입니다. 피루브산은 탄소 3개짜리 당입니다. 3탄당입니다. 그러니까 6탄당이 3탄당 피루브산 2분자가 만들어집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10단계를 거쳐서. 자, 10단계에 보시면은 자, 첫 첫째, 둘째, 셋째. 자, 첫째, 둘째, 셋째 단계의 첫째, 셋째 단계에 ATP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ATP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들어가서 7번하고 10번 단계에서 에, ATP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 ATP가 2몰 소비되고 70단계에서 1 2몰인데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2 곱하기 2 4몰이 ATP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4, 2몰 쓰고 4몰 얻었으니까 4몰 마이너스 2몰 순수하게 2몰 ATP 이 해당 과정으로 얻어집니다. 자, ATP 2몰 얻어졌고요. 그다음 NADH도 2몰이 얻어집니다. 자,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큰 에너지 그림은 여기서 다 그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 13 710 2 네 단계는 좀 관심을 가십시다 자, 네 단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반응 1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반응 1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봅니다. <웃음> 자, 여기서 그림을 그려라, 구조식을 그려라 했는 겁니다. 자, 그리기에. 포도당, 자, 포도당에 여기에 여러분들은 수소를 그려 넣으세요. 만약에 수소를 그려 넣지 않고 이런 상태를 둔다면, 처음과 꺾, 꺾이는 지점에는 탄소와 수소가 생략되어 있다. 이 약속이 기본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에 탄소가, 그러니까 CH3 매칠기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소를 다 그리세요. 수소 그리시고 수소 그리시고 자 탄소. 여기가 1번 탄소입니다. 1번 탄소 2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마우스로 참 그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펜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수소 그리고 여기가 6번 탄소입니다. 6번 탄소 어휴. 자 6번 탄소 자 1번 탄소의 알코올기가 아래쪽으로 비치, 위치하고 있으니까 알파 디글루코스입니다. 알파 디글루코스입니다. 자. 이제 첫 단계를 볼게요. 자, 반응 1. 첫 번째 반응이 자, ATP가 1몰이 소비됩니다. 어디에? ATP가 1몰 소비되면 6번 위치에 있나 여기에 6번에 인산기가 ATP, 인산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글루코즈6포스페이트, 그래서 G6P, 이렇게 약자로 기록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반응에 관여되는, 관여되는 효소가 이름이 헥소키나제 자, 헥소키나제 그리고 핵소키나제이 효소가 작동을 하려면은 하려면은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이 공급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네랄 왜 필요하냐? 이와 같이 지금 보시면은 반응 1에도 반응 2에도 반응 3에도 전부 지금 이게 마그네슘 다 필요합니다. 밑에도 보세요. 반응 8, 9까지 마그네슘이 없으면 해당 과정이 진행이 안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칼슘, 마그네슘 섭취량이 충분할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섭취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 자 그러면은 이제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가 자 이거고 그 다음 또 마그네슘 플락토스 6 포스페이트 자 글루코스가 플락토스로 바뀝니다. 포도당이 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도 효소 이름이 포스포글루코스 이성질화효소 포스포 글루코스 위쪽이 글루코스 6인산이니까 포스포 하면 인을, 인을 포스포라고 그래요. 포스포 글루코스를 이성질화 시켜버린다. 포도당, 포도당과 글루코스와 플락토스는 같은 분자식 가지고 있잖아. 물질 다르죠. 이성질체잖아. 그래서 포스포글루코스 이성질화 효소에 의해서 여기도 마그네슘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뀌는데 여기에 4번에 4번 위치에 여기에 OH가 아니고요. 여러분 교재에 OH되어 있다면 산소 없애고 그냥 수소입니다. 잘못 기록되어 있다면 바꾸세요. 자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또 플락토스 162인산, 여기 에 ATP 1몰이, 1몰이 소비되면서, 자, 반응 1, 3, ATP 1몰씩 소비, 자, 되고, 플락토스 162인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관여되는 효소 이름이, 포스포 플락토 키나제 1. 포스포 플락토키나제, 약자로 PFK1,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효소입니다. 자, PFK1에 의해서 플락토스162인산이 됐다. 자, 162인산,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락토스162인산이 3탄당 두, 두 종류로 이렇게 알돌라 제이에 의해서 알돌라 제이에 의해서 그리세르알데하이드 3인산하고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인산. 자,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 6개가 이제 3개짜리 두 개로. 자, 3개짜리 두 개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그다음 진행되면은 어디? 그리세린 그리세린 1, 3 그리세린 1, 3 2인산 그 다음 반응 7 자, 그리세린 1, 3, 2인산이 그리세린 3인산으로 되면서 여기에 ATP ATP 1몰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 8번 그리세린 3인산이 2인산으로, 2인산으로 되고, 반응 9. 에놀라제라는 효소작용에 의해서, 자, 반응 10번 옵니다. 자, 반응 10번이, 자, 포스포, 에놀, 피루베이터. 자, 이거 중요합니다. PEP 자 약자로 PEP 포스포애놀피로베이터 그리고 나서 반응 10번 반응에서 피로브산이 만들어집니다. 피로브산이 만들어지면서 ATP 생성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응 7에서 ATP, 반응 10에서 ATP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피루브산 구조식 CH 3 CO COOH 입니다. 자 피루브산 피루브산 중간 과정은 우리가 지금 머리에 떠오르지 않더라도 일단은 한번 쭉 이렇게 그려 내려가고 자 중요한 반응 여기서 어디가 중요할까 아까 여러분 보셨는 거. 자 반응 1 중요하다 3 우리 꼭좀 기억하자 그 다음 뭐 알돌라제 반응 4 기억 좀 하고 반응 7 ATP 생성되어 나오고 반응 10 ATP 만들어져 나옵니다 자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피루부산으로 될때 효소 이름이 피루보산키나제입니다. 피루보산키나제 영어로는 피루베이트키나제 자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부분은 꼭 우리가 자주 좀 보면서 나중에 기억을 좀 할게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것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반응 1이 화살표 하나로 되어 있죠. 반응 2는 어때요? 화살표 양쪽 화살표죠 자, 반응 1은 한번 가면은 못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반응 2는 갔다가 돌아올 수 있어요 가역 반응입니다 3번 가역이가 비가역이가 비가역이죠 1번 3번 비가역이고요 그 다음, 자, 여기, 반응 6이 어때요? 화살, 화살표 하나죠? 그죠? 쭉 가서 또 반응 10, 화살표 하나죠? 비가역이죠? 자, 그럼 이제 비가역이, 비가역이 우리가 가역, 비가역 반응을 봤는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포도당이 필요하다 당신생 포도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합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피루부산에서 출발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당신생 경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피루부산에서 PEP로 바로 가지를 못해요 비가 역반응이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은이 길로 역으로 갈수 있는 가역 반응이 있고 비가역 반응이 있다. 그럼 비가역 반응에서는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신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이 10단계 반응을 여러분들이 자기 노트에 꼭 이렇게 이름만 쓰지 말고 구조식 그려가면서 자기 것으로 한번 기록을 하세요. 나중에 과제로 받으러.